아파 f 아파 m 아파메 아파메 아파메 아파메 아파메 아파메 아파메 아파메 아파메 아파메 헤 농가와 난 생활물 중간에 별명 별명 네 뉴스 네네하미하미 r m 막 인생 f 새막 냄새 막 냄새 막 냄새 막 냄새 막 거야 막 나도 몸게 좀... 이제, 이제 너를 위해 데물+ 데물 벅스지만 니내몸에내 도착할래 어음부터넉묻내거야 이제부터 나를 넉두를 담아줄래 꼭 잡아 넉 치만 커져 마이스터 이제부터는 주인공은 마로나 알 t 침 어 r n 터 m e 야 t a 야 n i 야뭔 y a n i 야 o y 야 n i 야 o 어 a m o n e 야 o n 야 k o 야 a n i 말 o y a Nikoya, n 마음이 너에게 i k o 이 나야 너 k 속 y a m o 순간 k o Moneko, 야 어느 분도 네가네 컷, 네가네가네가네가네가네 컷, 네가네가네가네가네네 컷, 네네가네가네가네가네가네네가네 컷, 그 자이야 너와 나의 스토리, 데미, 데미, 모여줄게. 이제 너를 위해, 자니, 자니. 이제 너는 더 이상 지난지 지나가면 나 놓쳐버릴지 몰라. 내게, 굳이 맞자 너의 겨, 내, 내, 내, 내, 그, 붙이 지면. 날 위한 별을 낼 거, 이 손에 맞춰어나 너, 내, 내, 너, 너, 너, 너, 너, 너, 속할래오 너, 너, 너, 너, 너, 너, 너, 너, 이제 먼저 너의 내 손을 잡아줄래? 꼭 잡아? 놓지마거 a 마 s 터 이제 먼저 너의 주인공은 말로나 I want to b e 어려면 다내거야내거야내거야곧내 뭐 거, 내거야 오늘봐 나의 마음을 너에게 닿길 바래 나야 너야 속해 지금 이 순간 뭐 내꺼? 넌 내꺼? 내꺼야 오늘 내꺼 내꺼 내꺼 내꺼 내꺼 내야넌 내꺼 내거 내꺼 넌 내꺼 이자는 비밀啊비밀啊비밀啊 n 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 가라네, 가네, 가네, 가네, 가냐, 가야가내 가냐, 가가가가가가가가